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재개발 때문에 전화는 꾸준히 옵니다. 근데 재개발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뭐 저도 올려놓은 게 있는데 빌라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리고 뭐 뉴스도 제가 나온 적도 올려놓죠. 지금 국회에서 재개발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해서 국회에 일단은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재개발에서 이제 조합을 1년 안에 해산을 하도록 이제 이렇게 통과를 시킨 내용인데 해산을 안 하면 이제 우리가 재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을 받거나 중도금을 받는데 잔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요. 일제뭐 잔금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소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년 안에 모든 걸 해결을 해라. 사실 재개발 보상을 받는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대증 아니고요. 그리고 빌라에 대해서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묻는데 사실 근자에 수승구 황금동에 빌라 나온 걸 확인을 해보면 이제 보시다시피 타입은 74 곱하기 0.30여우를 하면 실평수입니다. 실평수인데 2020년도에 사실 뭐 2억 하던 게 재개발 보상으로 7억을 받은 분도 있고요. 똑같은 건물에 3층이고 1층인데 사실 4억을 받은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21년, 22년도에 실제 보상을 뭐 받았는 분이라 하면 차이가 이만큼 많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빌라를 또 예를 하나 들어도 사실상 보면 빌라 자체에 21년에 뭐기존에 보상이 나왔던 것들이 뭐 5억이다, 5억 6천이다, 5억이다, 4억 5천이다, 7억 5천이다. 똑같은 타입입니다. 똑같은 타입이고 청수만 다를 뿐인데 우리가 재개발 보상을 해주는 분들에 있어서 대부분 저도 뭐 계약서를 많이 보지만 빌라나 뭐 이런 연립에 재개발 얘기를 할때 보상 그 부분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픈을 다안 하죠. 똑같이 받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약간의 개입 차이도 있고 사실 뭐 어떤 리모레닝 했는 차이도 있지만 은뭐 가격 차이가 없다니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똑똑하지 않으면 많이 못 받는다. 어떤 분들은 또 전화가 와서 뭐 재개발을 하게 되면 지분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게 관계가 있나요? 그 관계는 사실적으로 뭐 크게 보상금 나가면서 관계는 없습니다. 일단 얘기하기가 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빌라 지분이라든지 땅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리고 뭐 1층이다, 4층이다, 3층이다 큰 차이는 없죠. 단지 얼마나 협상을 잘하느냐. 그리고 뭐 재개발 때문에 뭐 대강 받고 나가겠다. 대강 받고 나가셔도 돼요. 그런데 이게 대구에서는 평생에 한번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로 뭐 사실 자다 겠다가 뭐 3억 4억씩 돈을 버는 경우는 없죠. 그리고 똑같은 빌라인데도 뭐 지금 보시다시피 뭐 3층, 1층, 3층 보통 뭐 빌라가 뭐 2개, 1층에 2개 정도 호실이 있다면 은 5억, 4억, 5천, 7억, 8억, 이렇게 개입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협상을 잘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보상 금액을 받았는 이제 금액들을 보면은, 어, 빌라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어째 보면은 여기에는 모텔도 있습니다. 그 모텔 같은 경우는 뭐 100억대까지도 사실 이제 뭐 거래가 됐는 경우도 있고요. 뭐 보상을 잘 받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원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큰 차이가 없는데도 어떤 원룸은 뭐 사실 뭐 9억 7억 10매더, 19억 받았는 뭐 원룸이 있는 반면 어떤 원룸은 또 31억 받았는 원룸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세계발 통계를 보게 되면 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거래하는 금액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의의두배에서세배 뭐 가까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물론 그 지역 자체가 2종 주거지역이냐, 3종 주거지역이냐, 가장 좋은 상업지역이냐에 따라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황금동 재개발 들어가는 곳은 대부분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도 높게 건물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이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장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상가도 많이 해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건물이 주택이 똑같은 뭐, 바로 옆에 있어도 얼마나 협상을 잘하느냐에 따라 보상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대구가 뭐 경기가 안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경기가 어마어마히 좋은 편이죠. 단지 지금 그런 경기를 실감하지 못하는데, 물론 기존에 보상을 받았는 분들, 알수구 쪽에 먼저 보상을 받았는 분들 위주로 해서 아파트 거래나 주택 거래, 다우 주택 거래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졌고요. 물론 황금동에에게 보상을 받았는 분들도 실제 보상을 잘 받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못 받았는 분이 있다 얘기를 하는데 못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세보다는 무조건 보상가격은 많이 받죠. 많이 받는 입장에서 단지 똑같은 원룸 건물인데 똑같이 건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협상을 잘해서 40억을 받았고, 누구는 협상을 못해서 20억을 받았다. 근데 실제 시세는 13억, 12억에 준하는 건물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지 협상을 잘해서 이제 보상을 잘 받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재개발 뭐 정비법에 대한 내용도 제가 올려는 드리는데, 뉴스로 들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모르면 알 때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전화 한 통해서 쉽게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듣다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다 됩니다. 뭔지 이게 이제 조합의 도시정비법이라고 하는 자체가 무엇이냐. 물론 이런 정비법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맞지만은 또 있어도 무용지물일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일장일단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1년이내 재개발 조합해산을 총회를 소집하도록 규정을 이제 포함된 내용인데 왜 재개발해놓고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질질 끄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나름대로 재개발 보상금을 제대로 못 받는다. 뭐 예를 들어서 계약금, 뭐 중도금 받고 나서 잔금을 제대로 못 받는다. 거의 대부분 형상청산 금액이죠. 그리고 또이 조합원에서 임원들이 이번 금여 퇴직금, 성과금, 조합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이제 알려졌다는 게 뭔가 하면 조합원이 해산되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 조합원의 돈을 뭐 자기 어떤 성과금, 퇴직금으로 다 사용을 했다. 그런 사례들은 뉴스에도 종종 나오고 인터넷 기사에도 종종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질질 끌지 말고 보상금 줄걸 빨리 주고 그리고 뭐 퇴직금, 성과금 너들 해먹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뭐 재개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계신데 영상에 항상 올려놓으셨죠. 재개발이 된다 카더라 될것 같더라 조합원이 설립된다 카더라 카드라 하는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개발로 계약서까지 쓰는 상황 그렇게 계약서에 작성을 해서 시세가 평당 1 0만원인데 5,500까지 1,700까지 그렇게 계약서 작성을 했는 매물 같은 경우면은 그래도 장기간 간다고 봤을 때뭐 어느 정도 진행 속도가 조금 빠를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 재개발을 한락하더라 동의서를 모으고 있는다 이런 얘기가 걸리면 거의 최소 10년은 넘게 걸린다 그런 그래 생각을 해야 되고요 물론 재개발로 지금 계약서 자체를 쓰놨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뭐 재개발에 대한 보상금액으로 파는 게 아니라 실제 시세에 중서 파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매물 같은 경우는 제 주변에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 게 아닌 이상 뭐 빌라라든지 뭐 사실 좀 소액투자로 뭐 재개발이 된다고 하더라 뭐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더라 투자를 하면 될까요 살까요 말까요 그렇게 묻는데요. 최소 못해도 10년 걸린다고 생각하고 장기간 던져놓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아파트 미분양 상황에서 그렇게 재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보상금액이 어느 천년에 지급이 될지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장기화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재개발로 뭐 보상을 많이 받았는 분들 누가 얼마를 받았더라? 누가 수십억을 받았다? 누가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을 받았다. 사실 140을 받았다. 이런 대도로변은 100억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상 이면도로에 뭐 우리가 100억이다, 70억이다, 80억이다. 이렇게 거래되는 경우는 잘 없죠. 여 같은 경우도 다가구로 이래 나오지만 73억이 나옵니다. 73억이. 네. 물론 다가구로 해서 그렇게 73억, 23억, 이렇게 오래된 뭐, 가구나뭐 상가주택 그렇게 받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사실 돈빵석이라고 얘기도 많이 하죠. 근데 남이 돈이 벌었다 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빌라에 살아도 실제 전부 다뭐 말을 절대 하지 말아라 말하게 되면은 공개하은 뭐 해지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 이런 말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 빌라 역시 마찬가지 예전 거래된 금액은 실질적으로 2018년대 1억 7천만원 뿐이 하지 않았는 빌라였습니다. 이런 빌라까지 7, 1억 7천의 빌라가 재개발이라는 얘기 때문에 재개발 보상금으로 그찌감치 보상을 받은 사람이 4억 7억 5억 정도의 뭐 거래가 됐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최고가를 찍은게 8억을 찍었다는 거죠. 그럼 거의 따져보면 1억에서 8억이라고 급작스럽게 가격이 올랐을 수도 있고요. 뭐 사업 기준에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2배 가까이 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파트는 무조건 장기적으로 놔두면 뭐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가격은 오릅니다. 단지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올랐을 때 팔고 내렸을 때 사고 돈을 돌려야 된다. 그런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태국 보탬에 뭐 남는 게 없다. 물론 그런 눈치 싸움 때문에 이번에 어떤 세금 절세 완화가 있을 때 지금 매물이 또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매물을 또 하나 둘씩 구입하는 분들도 있고 더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정보에 의해서 내가 판단을 해야 되고 뭐 항상 얘기 드리지만 내일 바로 앞에 땅이 두 배로 오른다고 해도 그 정보를 몰라서 땅을 구입 못하는 경우나 돈이 없어서 땅을 구입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어 저한테 궁금하니까 그냥 전화를 해서 묻지만은 이런 뭐 어떤 영상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올려놓은 내용들이 좀 많은데 모르면알 때까지 찾아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면알 때까지 오늘 주고서라도 여기저기 다녀가서 물어보십시오. 물론 이런 내용들 마찬가지 이런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 아니면 은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예전에 다한 번씩 오해를 보거나 망해받고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재차 안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아무튼 뉴스나 영상이나 모든 것을 많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아파트, 빌라, 재건축, 마찬가지 다양하게 여쭤봤지만 은 예를 하나 들어서 빌라를 봤을 때도 재건축 보상금액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 정도까지만 아시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런 내용들은 재개발 영상에도 올려져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